Thank you. 우리 집 어디지? 우리 집 어디지? 집에 가야지. 우리 집 어디야? 우리 집 어디야? 우리 집 어디야? 거기 아닌데. 우리 집어집디야집야지리집어 아, <susurra> 아,